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해석된 걸로 해서 과연 근데 이게 또 출시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어 자 아웃키즈는 11월에 나온 건 완전히 확정됐어 합의 채널에서 내 영상을 직접 보시면 돼요 그 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확인을 하면 되고 빠르면 요번주 늦으면 이제 11월 초중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웃키즈는 준비해야죠 지금 아웃키즈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다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잘 보이니? 자 여기 위에 써 있는 게복복코란 넥스트 히어로 그러니까 다음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같아자 일단은 드레스로자 샵3뭐 파트 3 이렇게 한것같아 자 디아만테 그리고 지저스 바제스 요거는 이제 드레스루자에서요 지저스 바제스가 참전을 하잖아 그 이글이글 이글 열매 먹으려고 참전을 하, 하잖아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둘다 그냥 일반 사성 캐릭 정도가 될것 같고 디아만테가 깃발 열매 먹은 애잖아 그래서 이렇게 검을 쓰면 검에 막 팔락팔락 버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뭐 근데 이 디아만테가 쟤한테 죽지 퀴로스 퀴로스 드레스로드와 영웅인 키로스한테 발리지 마지막에 발 하나인 키로스한테 다리 하나인 키로스한테 쳐뭐 그런 아무튼 비하인드 뭐 스토리도 있고 자 이제 밑에 보면은 임펠다운 파트2 봉크레 버전2 요거 이제 죄수복 입은 봉크레인 것 같아 죄수복 입은 봉크레 굉장히 어 임팩트 있었지 그래서 봉크레2가 버전2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비의 시류가 나온다 비의 시류 비의 시류는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요고 딱요 시점을 이유로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가서 검사로 활동을 하지 투명투명 투명 열매 있잖아 투명투명 투명 열매를 먹어서 조금 더 강력해진 비의 시류인데 과연 투명투명 투명 열매의 능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어 자, 네, 이거 같고요 자 이제 밑에 자 와노 파트 3 오소바 마스크 미쳤다 진짜 이거 나오면은 다 쓰는 거야 이거 나오면 다이아 다 쓰는 거야 야 소바마스크로 나올 거아니 너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니 이 오소바마스크 나오면 진짜 올인가가 아니냐 이 정도면 야 진짜 이 오소바마스크 나오면 대박이다 진짜 상대의 궁극체 아니야 궁극체 그리고 밑에 키네몬 자 어, 형이 다양한 원파, 원피스 떡감 영상들 을 되게 많이 보거든 요 키네몬이 사실은 드레스로자에서는 제 도플라밍고한테 아주 박살나. 근데 이번에 지금 원작, 원작이 이자카야 아홉. 그 사무라이가 이제 용이 된 카이도우한테 키네몬이 이제 선두로 해가지고 오뎅 이도류로 해가지고 한방 매기거든? 그러니까 키네몬은 과연 센 캐릭터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재평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플라밍고한테 발리고 카이도우는 배는. 뭐 이게 무슨 검, 이게 무슨 경우인가? 뭐 이런 얘기, 진짜 이런 얘기가 많지.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소바 마스크는 초패캐는 아니겠지만, 시비 안에 들반한 캐릭터인 것 같고, 키네모는 그냥,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홀 케이크 아일랜드 파트 3. 페로스페로. 페로스페로 일반 사성 캐릭이겠지, 그치? 어. 페로스페로 일반 사성 캐릭인 것 같고, 이거 뭐야? 빅파더 모드? 이거 뭐야? 바제 버전 2? 요거 뭐냐? 요거 형이 잘 모르겠는데? 빅파더 모드래. 이거 뭐야? 아, 배찌. 아, 배찌. 배지. 아, 배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BG 하면 은 뭐야? 베개야, 배지야, 뭐야? 보내는데 배찌구나, 이거. 아, 빅파더모드의 배찌가 나오는 거구나. 오. 오. 나름 느낌이 있네요. 삼성 배찌보다는 확실히 느낌이 있겠죠. 음. 자, 그리고 밑에 별세개짜리 여기 써있네. 별세개짜리 캐론 나오네. 그리고 페스티벌로 스무디도 나온다 그러네. 어, 요 정도. 그 조금 신선한 거는 빅파더모드의 배찌면 조금 로보트 형태잖아. 음. 좀 로보트 형태라서 조금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페로스페로, 내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그, 이제 페로스페로가, 여기, 빅맘의 적당히 좀 조자룡 같은 느낌이잖아. 음. 그런 느낌이라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자, 밑에 보면은, 아직 안 나온, 어? 2년 후의 징배. 여기에 이제 그, 그대로 있어. 이게 아마 올, 내가, 내가 봤을 때 이거 내년 상반기까지의 계획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밑에, 해군, 파트 3. 코비 2년 후, 타임 스킵. 코비의 해군 버전 이제 이 나오는 거야. 아우, 진짜, 이게 코비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니. 그지? 자, 타임 스킵 버전의 코비가 이제 나오고요. 해군 코비에요. 그리고 거프. EX. 요 EX라 하면 초패케라는 거야. 그리고 아카이누. 초패케. 요것도 해군 원수라는 거지. 음. 이거 출처가 있네 근데 썸버 반다이 남코 아이디 이게 어디서 지금 떡밥으로 진짜 흘려지긴 했나봐 그렇지? 야 거프가 진짜 대단한 캐릭터인데 야, 할아버지 거프라서 메리트 없긴 한거지 근데 할아버지 거프도 엄청 쎄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된 버전으로 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보이니? 자 원바로 신규캐 내년 상반기까지의 계획이 될것 같다 그냥 이건 요건내 추측 자 드레스로자 파트 3 디아만테 펄럭펄럭 열매 디아만테 지저스 바제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피카가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아쉽다 피카가 실제적으로 전투력으로 만 봤을 때는 도플라밍고 패밀리의 2인자잖아 근데 피카가 안 나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조로 요거 두건 쓴 조로 있지 정장 입고 두건 쓴 조로 요거 나오면 좀느낌 있을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임펠타운 2편 임펠다운 버전 봉쿠레 제수 버전 봉쿠레와 비의 시류 요 비의 시류는 내가 봤을때 임펠다운의 컨셉으로 나오는 거면 투명투명 투명 열매를 안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사 형태의 비의 시류가 나올 거다 그냥 검은수염 해적단 아니면 임펠다운의 비의 시류 뭐 요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노쿠니 파트 3 소바마스크 제르마슈트 상디 대 간지는 나거지 어, 제르마슈트 상대나오고요 그리고 키네몬이 나옵니다 키네몬 키네몬이 나오고 나머지 아카다야 8명은 안나와요 키네몬까지만 딱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홀케인드, 홀케이크 인드홀케 아일랜드 3편 샬로 페로스페로 메리, 메리트가 없지 그리고 빅파더모드의 카보네갱 배지아 요거 진짜 괜찮은거같아 그리고 삼성의 캐럿, 그리고 페스티벌 스무디.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는데, 요거 저거겠지, 뭐. 뭐. 뭐, 이벤트 형식이나 뭐 어떻게든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뭐, 샬롯 스무디 말하는 것 같아. 그치? 샬롯 스무디. 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게 캐럿이거든? 이 캐럿이 저거 있잖아. 달 보고서 각성하는 형태로 나오면은 요 캐럿 굉장히 괜찮은 캐릭, 레벨캐보다 훨씬, 훨씬 괜찮은 캐릭이 될 거고. 근데 그런 모드가 없으면 사실은 캐롯 그냥 그냥 뭐저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타시기 삼성 타시기 생각하면 될듯 오케이? 삼시, 삼성 타시기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아직 출시하지 않은 2년 후 징배 나온다고 써있고요 자 마린포드 3편 2년 후의 코비와 초페키의 거프와 초페키의 원수 아카이누 형이 이거 원바로 초기 때 아카이누랑 아오키즈를 받았거든. 좋을 줄 알았어. 왜냐면 나는 이거 본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원작으로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해군렉일지 몰랐지. 어. 그래서 원수 아카이누가 내가 봤을 때 진짜 쎄것 같고 거푸는 이제 맨주먹 느낌으로 나올 텐데 타격감이 엄청 좋겠지. 평타가 엄청 세게 나올 거야. 그리고 지금 너무 밸붕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초패 캐를 더낼 때가 됐어 음. 그래서 얘들아 이게 근데 언제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이얼을잘뭐 항상 뽑기를 하고서 100개씩을 남겨두길 바래 100개씩은 항상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아웃키즈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뭐 콜라케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아니면 이제 초패캐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형은 개인적으로 초패캐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콜라캐로 나온다는 떡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콜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응. 근데 형은 개인적으로 아웃키즈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콜라캐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 콜라캐가 아니라 초패캐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